맞다 저희가 지금 많이 또 놀이하고 있는데 아직 서로가 서로 나았는지 몰라요. 나 언니라니까. 너나 아니야. 황은비 저 아니에요. 신비랑 은하가 제일 티를 안 내서 누 분인지 진짜 모르겠어요. 수은이는 애매해. 다 다 자기 뽑았대. 아, 소원이 지금 약간 마피아 하는 것처럼 마이돌를 하고 있어. 언니 스파이야. <목소리> <근데> 나 <나는 안 목소리> 진짜 모르겠어. 은하도 진짜 티가 안 나. 나들 진짜 답이 안 나는 같아. 고 보니까 내가 으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응. 목소리> 켰어 언니 마이트 없는 거 들켰어. <목소리> 유준은 <유주는> 엄지. <목소리> 유준이 나야. 소은. <목소리> 유준이 나야. 수원, 예린. 아이 진짜 아니야. 그럼 수원이 누군데? 수원 언니 엄지야. <웃음> 언니 누군데? 나 아니야. 나 찍었다. 너도 아니야. 나 언니야. <웃음> 거짓말쟁이잖아. 나다 언니야. 찍었지 지금? 나 누군 거 같아? 일단 언니 초기 있잖아 음. 얘기하면은 유주 엄지 음. 신비 유주 이건 확실해 아아 아, 아, 뭐라고? 유주 엄지? 아, 내가? 내가 말고? 너 말고 유주 아, 엄지 <웃음> 신비 유주? 언니. 아 언니 언니 아, 그렇게 아, 너무 확실해 모르고 참고 유주 신비 아 유주 엄지 신비 엄지 신비 유주 <웃음> 예린 언니. 언니 언니는 마피아를 참 잘해 나는? 언니 <웃음> 시민을 못 맞춰. 나은 같은데? 나은 아, 같은데? 은하 언니. 나? 언니 은하 언니. 나 은하? 언니 은하 아니 엄지 같아? 은하 나. 저희는 요 네. 언니 언니가 생물 보는 스타일 보니까 응. 너 은하. 엄지 아니면 은하 어요너 은하. 나 예린. 원 언니한테 해주신 말은 진짜 그러면 창, 창피해진다. <웃음> 제일 많이 떠는 은하였고요. 제가 뽑은 만이 또 은하였어요. <웃음> 서로를 일단 뽑았고 아마 예린이가 유주 예린이가 유주를 뽑았었고 유주가 엄지 엄지가 신비 신비가 예린이 이렇게 뽑았어요. 근데 이제 데뷔하고 막 멤버들 생일이 있구나 이러면 사실 생일을 우리가 챙기지 말자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근데 그게 뭔가 매년 여섯 다섯 번씩 생일이 오니까 그걸 매번 챙기기가 조금 뭔가 선물 사러 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지 말자고 했었는데 이번 마인또를 이제 하게 되면서 우리가 약간 어쨌든 그동안 사실 제일 가까운 친구들인데 못 챙긴 거잖아요 친구나 이런 친구들보다도 더못 챙겼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진짜 약간 세게 마인또 하자 <웃음>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다들 마음을 크게 가지고 <웃음> 이렇게 마인또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연말에 해서. 그래, 그냥 저희끼리 정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, 해가지고, 좋은 추억이 남은 그런, 많이들.